그건 한마디로 전쟁이었다. 그날 밤의 싸움은 부왕여행이란 단어가 생긴 일을 가장 처절했던 싸움으로 역사에 기록됐답니다 너희들은 오늘 다 죽었다. 최기동. 아 강산고2 4회 최기동 마치 기인이너사랑고시라고 살까 싶었는데 대기란 건데 이 새끼야 야! 어케이너 아! 아! 아! 아! 오늘 사람 좀 내봐 아! 내 교육방식에 불만 있는 놈누구든 손들고 말해 넌날 왔나? 사심이 늘고 지르고 구대에 파서 먹고 막 이래야 안 되겠나? 진짜 배째야 되겠구만 따라와 따라와 네가 여기 <끼리> 어쩐 일이냐 나 아, 주란 씨한테 관심 있다. 너 한번 해보겠다 이거냐? 네가 나랑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냐? 새끼들 이것들 전부 다무시다야안타다 강산고 24회 최기동. 네가 감이 날 쳤어? <목소리> 네가 이제 확실히 감을 잃어버렸고 <목소리> 옛날 같지 않아서 야나 최기동이야 최기동